어, 전일 법사입니다 어, 오늘은 양력으로 어, 23년 3월 15일, 이고음역으로는 뭐, 아, 2월 아, 24일 어, 수요일이에요. 수요일 음 바꿔달라고, <웃음> 바꿔달라고 <웃음> 아, 여러분들이나 이렇게. 아, 얘기하려고 카메라, 카메라 앞에 앉았습니다. 어, 방금 보니까 이제, 이제 2월 말에 다 가니까 해가, 이금 달, 금 달로 바뀌는다고 해란에 달, 작게 이렇게 해서, 가지고 <웃음> 나와가지고, 그폰으로 사진도 하나 찍고, 그러고 들어왔습니다. 아, 오늘 여러분들이랑 이 채널이 얘기할 것은 아, 어제 저번 편에 이어서 어제 저번 편에 이어서 아, 어떤 생각에 그래도 그래도 살아만 있어라 응? 그래도 살자 그래도 한번 살아보자 하는 뭐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아, 늘 우리가 저편내 얘기했지만 시련을 주고 어려움을 주는 게 나만 나한데만 그러는 건 아니라고 그랬어요. 먼저 아, 이 처들이 음,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된 게. <웃음> 이 어, 천일이랑, 그, 인연이 되었던 중생들이나 제자들이나 참 많습니다. 참 많았어요. 응? 어? 많았는데, 그 중에는 잘 풀고 간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그렇지 않고. 어머, 세상에 그런 게 어딨어? 왜 나한테 그래? 왜내 인생이 그렇다는 거야?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지고 살거나 아니면 그 얕은 생각 얕은 생각으로 대사를 그르쳐서 자기 인생을 진짜 망쳐버리는 그런 아쉬운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 전일이 그러한 중생들한테는 강요를 안 해요. 너꼭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만 네가 이렇게 이렇게 될 수가 있어. 하고 강제로. 뭘할 수가, 하질 않아요. 천일이 오랜 영상에 늘 주창했던 게그 얘기입니다. 말을 물가, 물 옆에까지 끌고는 갈 수가 있는데, 그 말한데, 강제로 먹일 수, 물을 먹일 수는 없어요. 응? 그 위치와 똑같아요. 말한데, 물을 먹고 안 먹고는 그 말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더 중요한 것은 이제 더 이상 물 먹을 때가 없어요, 이제. 이게 마지막 물이야. 이게. 이게 마지막 물이야. 여기서 물을 안 먹으면, 응? 물을 안 먹으면 더 이상 물을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막장. 이런 말이 막장에 막장 막장에 도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말한 대 얘기를 해주기를 야말라 여기가 이게 마지막 물이란다. 응? 그러니까 너 먹을 만큼 듬뿍 먹어둬라 하고 이야기를 해주면 그 말이 알아듣고 어 진짜예요? 하고서는 감사합니다. 하고 근물을 먹으면 그 말은 어떡해요? 막장을 안 가지 말은 기사회생, 거기서 기사회생 사는 거예요 말을 들었으니 근데 아뭔 소리래요 그러면 또 있겠지 뭐왜 자꾸 이게 마지막 물이라고 하세요 아, 뭐또 있겠죠 왜 물이 없어요? 오다가도 몇번 봤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 보면은, 어때요? 진짜로 물이 없어. 근데 그 말이 생각한 대로 가다가 물이 또있을수도 있을, 있을, 있을 거예요. 자기 생각에. 근데, 야, 기존에 이렇게 이 물이, 니가 오는, 살아오는 동안에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물이 덜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앞으로는 없어. 이게, 너한테는 마지막 불이고 마지막 기회야 하고 설명을 해주는데 자기가 살아온 그 똥꼬집 내지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결국 죽는 수밖에 없는 거죠 물어보면 뭐 그래 죽지 어, 그런 중생들과 그런 제자들 많이 봤어요. 많이 봤어. 이 천일이랑 인연을 지어줄 때는, 지, 이 천일이랑 인연을, 인연을 지어줄 때는, 첫째는 그집 조상. 응? 일반인들 봤을 때그집 조상. 또 신제자들이나 제작감을, 제작감, 이런 팔자들은 그 집안의 그 신명, 이런 양반들이 아무나 뭐 천일법사, 이천일이랑 연결져가지고 막 미로대꾸래가지고 움직인다고 될수 있는 건 아니에요. 서로 전생의 인연이 됐든 현생의 인연이 됐든 아니면 신들의 인연이 됐든 어느 관계에서든지 매칭이 되어야만이 천일법사랑 연결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몰라. 보통 <웃음> 사람들 어, 어제 문득 어, 다른 지방에서 어느 분이 어, 금일 오늘 어, 한번 찾아뵙겠다고 어, 어느 분이 그러셔서 그래 올라오셔라 해가지고 이제 약속을 잡았는데 그분을 생각을 하다 보니 문득 천일을 스쳐 지나간 사람들의 그런 면면들이 촉이 떠오른 거예요. 떠올랐어. 그래서 최근 근자에 그 전, 얼마 전 영상이 됐을 거예요. 한두달 됐을까? 한두 달, 두달 됐나 어쩌나 모르겠네. 한 두세 달? 음. 그, 아쉬운 중생이 있어서. 어, 천일이, 그렇게 생각과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마찬가지, 거기서 마찬가지. 이게 마지막 물이다. 하고 설명을 해줬는데, 어, 이 천일 말고, 다른 사람한테 가또 물어봤어요. 물어보고 왔다 갔다, 갔다 하는 거야. 이게 신뢰성을 못 갖는 것 같아서 천일이, 그럼 게 됐더라. 아, 나는, 그래도 이 제자로서 너를 어떻게 좀이 케어 내지는 뭐 이렇게 살릴 방법을 찾아볼라 했는데 네 뜻이 좀 그러하면 그쪽으로 가거라. 하가지고 밀어버렸어요. 어? 응, 밀어버렸다 하는 그 얘기가 어느 영상에 있어요. 아, 어, 문득 어제 그 생각이 나서 그중생이 요즘 어떻게 지내나. 하가지고. 음, 뒤적뒤적적 해가지고 이 찾아봤어요. 응? SNS. 그 중생은, 에, 낮에 심심해서 가만히 못 있어요. SNS 여기저기 안 가는, 안 가는 데가 없이 대니는 그런 중생이기 때문에 그 중생의 흔적을 찾으려고 생각하면 무지하게 쉬웠어요. 그러는데, 어디 가도, 어디 가도 그 흔적이 안 보였어요. 응, 안 보이더라고. 아, 본인이, 혹여라도 바쁘고, 뭐든 저게 애써가지고, SNS를 안, 하, 안 하고, 그리고 살아간다고 하면, 그것 좀 좋은 게 없죠. 응? 좋은 게 없어. 근데, 혹여라도, 그게 아니고, 안 좋은 일로 인해가지고 본인이 SNS를 안 한다. 하면은 참 안타까운 일이죠. 안타까운 일. 어, 그래서 좀, 이천이어째는 생각이 좀 많았어요. 음, 참. 그리고 뭐, 강제로 물을 먹을 수도 없고, 또 천일은 또 강제로 물을 먹이고 싶은 생각 하나도 없어요. 물을 먹고 안 먹고는 본인적이니까. 강제로 물을 먹인다 한들, 그 말이 고맙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고맙다고 생각 안 하거든. 그럴 필요도 없고. 응? 자, 이게, 여러분, 요, 요걸, 요, 얘기를 이제 마침, 마칠게요. <웃음> 우리가 어디 아파? 응? 우리가 어디 아프단 말이야? 응? 아파요. 그러면, 그 아픈 게, 갑자기 오늘 갑자기, 빵! 지금부터 아플 거야, 빵! 하고, 이렇게, 아파서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 응? 우리가 병원에 갔어. 응? 어, 이거 무슨 무슨 병인데요? 해가딱 검진이 나왔어요. 응? 검진 나왔어.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검진을 통해서 의사한테 확인을 딱 받는 순간 아팠다는 거, 우리가 아프, 아프다는 거 안단 말이죠 근데 그 아픈 것은 갑자기 아프기... 지금부터 아플 거야 빵! 이렇게 아픈 게 아니고 어때요? 미리 한참 전부터 아파 온 거예요 서서히 아파 오다가 나는 모르는 거지 어 각자 보면서 몰라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인가 도저히 안 되겠다 어 너무 뭐 이상한데 해가지고 병원 갔더니 이미 그 상에 도출된 거야 나온 거야 내말 따라서 이 천일 말 따라서 이해했어요 우리가 모르고 살고 그냥 막 살아가는 와중에도 어떻게 그 아팠던 그 아픈 부위는 이미 여의 땡 해가지고 시작이 돼서 계속 진행되어 갔던 거라는 거죠. 단지 우리가 터지기 전까지는 모르고 살았단 말이죠. 모르고 았는 거야. 그래서 미, 야, 너, 너 그렇게 사, 그런 그런 식으로 살면은 너병 걸려. 하고, 알려줬는데도, 시큰둥하고 모르는 거야. 어, 뭔 소리래? 그런다고 병이 왜 걸려? 나는 여자 그렇게 막 살아서도 한 번도 안 걸렸구만. 그러시 물론 안 걸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적을 해주고 알려주고 챙겨줬을 때 말을 듣고, 말을 듣고 따랐으면은 나중에 그렇게, 어, 너 아파? 이런 큰병 걸렸어. 그, 그 지경까지는 어때요? 가요 안 가요? 안 간다는 거예요. 안 가. 거기에서 뭐라고 그 뭐가 나와요? 어? 호미를 막을 것 가래를 막는다. 한정 이런. 그나마 가래를 막으면 다행이죠. 어? 가래도 못 막는다고. 아셨죠? <웃음> 자 <웃음> 최선이 아니면 차선이라는 말이 있어요 또 차선이 아니면 차차선이라는 말이 있어요 응? 최선이 아니면 차선, 차선이 아니면 차차선 무슨 말이지나 아시죠? 응. 만약에 내가 최선을 그너 그러니까 베스트 최선을 달 최고의 방법을 찾는 기회가 이미 늦었어 넘어갔어 그 다음 단계가 넘어갔으면그 다음 뭐예요 차선 차선책을 택하는 거예요 최선책 차선책 차차선책 근데 차선책을 택해서 움직이는 그것 때문에 놓쳤어 그 시기가 그럼 어떡해요? 자차선 그방법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살아가다 보니까 막 질이 막 난리쳐 물 처먹으라 할 때는 안 처먹고 조심하라 할 때는 말도 안 듣고 응? 귓등으로 듣고 그지런하더니 막상 일이 닥치면은, 울고 울고 지랄 예정 떨어. 그럼 지금 지랄 때도 뭐할 거요? 이미 최선책을 제시하고 해결하고 넘어갈 시간, 타임이 넘어가는데. 그러면, 천일이 생각이 아, 쌤통이니까, 응? 어? 너는 쉽게대로 가봐 말아라. 이게 아니고, 차선, 차차선. 차차차차선 계속 방법을 찾아서 어떻게든 살아들 가봐요. 응? 살아 있어야 뭐라도 하는 거야. 살아 있어야 악착같이 포기하지 말고, 응? 악착같이. 어, 아, 저네 주변에 그런 결혼 경우를 많이 봤고, 주변에서. 또, 멍청하게 지가 물 먹으라니까 물한 쳐먹고서는, 개기다가 그 지경에 일을 당해놓고서는, 응? 답, 이 나중에 답이 없으니까, 응? 지 인생 지가 포기해버려요 그런 어집지않은 그러한 인생 그 삶을 살지 마시고 혹결에도 정말 응? 물 먹으라는데 물안 먹었어 응? 그래서 그 지경에 이르렀어 그래도 어떻게? 해요?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그냥 살 궁리를 해보시고 살아보셔라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해가지고 한달 늘었다 수명이 그한 달에 더 살아봐 열을 열흘 늘었다 열흘이라도 더 살아보시고 응? 오늘 얘기는 그 얘기에요 어떻게든 응? 어떻게든 어떻게든 악재까지 응? 잘 살아보셔라 하는 그 얘기에요 어, 저번에 얘기했죠. 개똥밭에 불러도 어디가나 이승이 났다. 아셨죠? 여기가 마지막 머리니까 물을 먹여서 먹도록 해라 하고 알려주면 알아듣고. 응, 응. 저번 편, 저 저번, 며칠 전이에요. 어떤 양반, 천일 그 영상에다가, 유튜브 영상에다가 댓글 탁 달아가지고, 어? 천일 댓글 하나 달아줬더니, 뭔 바람 불었나, 홀랑도 지워버리고 초가신하대. 어? 그렇게 살아서는안 돼요. 응? 기껏 열심히 막 장문에 막 댓글을 달아놨다가 홀랑 지워버리더라 전일 다른 말안 해줬어요. 당신 모아보아 이래저래 한거 보하니 열심히 잘 풀고 닦고 가시면 되겠다. 어? 그런 얘기 해 줬어요. 그런 사람 어디 가 가지고, 응? 뭐 어, 누구를 만나든 어쨌든 그잘 풀고 갈것 같아요. 그 사람 담담하지 않아. 사람 팔자 다 그런 거예요. 음. 음. 어 6시, 아침 6시, 좀 떠들었더니, 좀 시간 됐네요. 자, 어, 각자 인생은 소중한 거예요. 인생은. 인생은 소중한 거고, 정말 귀중해요. 어? 어떤 인연법으로 이 세상에 왔고, 이 지구상 대한민국에 왔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중요하고 소중해요. 그러니 허투루 살다 가기는 아깝잖아요. 아시죠? 응. 오늘 얘기는 이 얘기입니다. 그만 떠들어 들어 들어가세요. 음 응. 이거 마이크 때문에 참채널이 마이크 붙잡으려 별짓 다 하려는데 오늘은 어떻게 나오려고 모르겠네. <웃음> 이거 뭐? 보자기... <웃음> <웃음>